가슴 운동는운동을거 찍어 주요 출연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법무부의 감찰국장이. 이제 올해 2월 16개월이 죽어. 그 나머지는 일주일 혜택. 제가 네. 한번입소했다가 다시 왔잖아. 4일인가 5일인가를 음. 빼줘. <웃음> 그래갖고 자기 그 <사이> 먼저 한다고. <웃음> 나온대. <웃음> 일주일 먼저 나왔다. 그러면 동기들은 가셔야 되겠네. 그럼. 그, 말, 그 벌써 돼야 되지. 그 거의 한 2년 전. 이한 적응이 좀 되나 봐 있어서 그렇지 확실하게 메 이게 비니오 내가 볼 때는 저기 포티스어 이게 200g짜리 같아 포티스랑 하 아니 찍어야지 잠깐 있어 봐 나 나와야 되나 아, 신난다. <웃음> 신난다 나 <신나. 웃음> 어. 안으로 밀어 봐 아, 야, 이 신난다 <웃음> 이아좀이게 l 디인데 아 이게 멋시룸꼬인데음어 맛있어 아아음 맛있어 음 맛있다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아고 아고 아. 맛있다 청해씨 진짜 맛있다 어떻게이렇게부데왜 많이 남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있어맛어맛어 맛있어. 맛어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있 아니, 내가 올라와서 사 아, 어? 생일이기한다는 걸 내가 이제? 아, <웃음> <웃음> 아, 이벤트 같은 거안 해줘나?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했거든. <웃음> 아 깜빡 잊고 있었네. 아 진짜. 응. 아 어제 그술 먹으면서 까먹었나 봐. 아 응. 음. 지금 그대학교 이벤트를 한번 딱 하려고 했는데. 음, 아, 응. 아좋아 좋아. 그래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응. 응. 진짜 맛있어요. 응. 응. 진짜 맛있어요. 응. 맛있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맛있어 그래요. 맞아요. 아그요 진짜 자주 먹무 아유, 다그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u e s t e c h a n k you h a v i us. o w was